화건을 하면 그게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릴리징 할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화건은 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릴리징 할수 있을까요? 릴리징이라는 말에 그 방법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징을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릴리징을 하느냐 이게 언어적 표현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릴리징을 하게 되면 모든 게다말 그대로 내려놓음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릴리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려놓음이니까 근데 릴리징을 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학원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방향 그 방향이 있고 또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두 가지 방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이두 가지 방향 모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릴리징은. 그러니까 사실 릴리징과 화건은 반대예요. 화건을 하시는 분은 내가 이거를 진짜 만들어내고 싶거나 또는 이 일을 만들어내기 싫어서 하는 건데 릴리징은 그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반대 방향이란 말이죠. 근데 화건도 하면서 릴리징을 한다. 일반적으로 화건을 하시는 분들은 화건에 몰입하시는 분들은 릴리징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차라리 화건은 화건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쌓는 거거든요, 화건은. 내가 뭐 돈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런 감정이 있다. 그러면 돈에 대한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화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훈이 부르는 그런 화건들을 일반 화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건들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밀리징 막 하려다가 아 이거 뭐 되는 거야? 뭐, 그럼 되지도 않는 거안 되는 것 같아. 막 짜증 나면 <웃음> 나만 손해잖아요. 몸에 아픈 부분이 있을 때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면서 감사나 화건을 하라는데요. 아픈 부분이 의식됩니다. 화건은 어떤 게 좋을까요? 화건을 만약 하신다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밀쿠의 박사님이 얘기하셨죠. 오히려 화건하는 것보다 원하는 거는 화건을 하는 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몸에 아픈 부분이 남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질문은 화건을 뭘 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이시지만 원하시는 거는 몸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픈 게 자꾸 의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픈 거를 내가 억지로 얘를 좀 띄워내고 건강한 거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거니까 얘는 계속 붙잡고 얘는 밀어내고 싶으니까 계속 밀어내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이든 밀어내고 싶으신 것이든 그거를 모두 허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때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 아프지 않게 되거나 두 번째 아프더라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근데 그두 가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는 관계가 없어지요 사실 근데 이 말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그냥 화건 해가지고 이게 치료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제가 이제 차선책, 차선책. 아까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차라리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끝> 죄송한데요. 지인 아이가 욕하는 틱이 심해요. 더 심해질까봐 엄청 걱정을 하는데, 화건을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도 좋은데, 좀더 직접적인 허용법이나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화건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일 강력한 방법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남들이 해주는 거. 자신의 삶의 책임과 권한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 화건을 근본적으로 나 자신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화건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간접적인 방법. 근데 이거는 어, 만들... 만드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예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강력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 학원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식으로 학원을 해서 이게 간접적이에요 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어 우리가 그 어떤 대상자에게 어좀더 이해를 시키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확언을 할수 있도록 만든 이끄는 거죠.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놀람> 당신이 원해야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레스토레 분슨님이 항상 나와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는 편지하기 때문에, 나는 편지하기 때문에, 나는 편지하기 때문에 나도 편지하고, 예수님도 편지하고, 부처님도 편지하기 때문에 편지한다.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도 초월하는 거이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이분들을 우리 도와주기 원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결단을 내리는 거죠. 결단을 내리면 이분들이 와서 도와줘요. 왜냐, 애초에 이분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소리>